그냥 튀어 나온다고 알아서? 알아서 나와. 이게 녹으면서? 아니, 이제 익으면서 살짝 쭈그러드니까. 오 no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와. 어머 어떻게? 여기는 아, 돌이 아, 미끄럽네 조심해야 돼. 너키를 잡은 거야? 를 잡은 거야? 낙지 탕탕 먹자 를 잡은 거야? 거거아 오 진짜 와오와와와와와 오. 오. 대박. 이다 이 이다 이오이이이 아니 이게 풀치라고? 갈친디? 아까 내가 본 거가 맞다 막 쫓아가던데 와 왜쉬렇구나 <목소리> 느낌이 <목소리> 어때? 낙지같아? 만져봐 뭐야 <목소리> 아니 밑에 봐 밑, 밑을, 밑을 만져 밑을 만져 <목소리> 밑을 <목소리> 우와 <목소리> 오 뭐야 뭐야 뭐. 오 미쳤나봐 우와 <웃음> 엄청 크다. 국산이다, 국산. 국내산이다, 국내산. 야, 안녕. 오, 세상에. 오! 오! 넌 바로 탕탕이다. 와, 너 잘생겼다, 진짜. 잘생겼어. 응? 너 대물이 좋아하냐? <웃음> 아니, 봐봐. 나 낙지 이렇게 가까이 본거 처음인데. 색깔이 원래 이렇지가 않네? 여러 가지 색깔이죠. 우와, 춤을 춘다, 춤을 춰. 우와우, 신났다, 신나, 부었다 낙지가 원래 이렇게 오래 사나? 우 오래 살아. 음, 그래서. <목소리> 죽었나? 야, 살아있어. 맛있어? 먹어 봐. 대친게더나아는 소리. 소주가 훅훅 달는디 <웃음> 그냥 튀어나온다고 알아서? 바로 튀어나와 이게 녹으면서? 아니 이제 익으면서 살짝 쭈그러드니까 밥을 이렇게 까면은 지가 알아서 까죠 이렇게 이제 좀 더이저게 됐다 우와. 이거를 먹어? 내장까지? 이렇게 됐지? 내장도 먹어? 야, 야, 내가 가위 갖다 줄 테니까 네.